안녕하세요.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. 습관성량 크리에이터 내랑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의 작심삼일을타파해줄 매일 10개 챌린지 겨드랑이살 타파에 집중할 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해왔어요. 오늘 동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쉬운 동작을 해주실 우리 내랑님을 특별 초대하게 되었어요. 네, 하시다가 너무 어려우면 은 저를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이번 운동 동작은 가슴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동작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겨드랑이 부근의 근육들을 집중적으로 쓸수 있어서 겨드랑이 라인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른쪽 어깨가 옆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누워주실게요 그리고 양쪽 무릎은 포개어서 누워주시고요 뒤꿈치가 엉덩이 라인에 있을 수 있도록 네,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위에 있는 왼손이 최대한 내 어깨 가슴 쪽에 가까이 오도록 해주시고요 위에 손은 어깨 에 가볍게 포개 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최대한 내 팔에 온 힘을 실으면서 바닥 보며 일어나겠습니다 하나 둘셋후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가서 헉 쓰러졌다가 다시 손바닥 힘으로 힘차게 밀어줍니다 하나 둘후 그렇죠 잘하셨어요 다시 내려갔다가 이 동작 10개 갈 건데요 주의사항 손이 내 몸에서 멀면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최대한 가깝게 붙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0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후 좋아요 둘 올라올 때 호흡 후셋후자 손이 최대한 내 몸에 가깝게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다섯 후 이때 중요한 거 겨드랑이 힘들어 가야 돼요 둘. 여섯 그렇죠 팔꿈치가 몸에 붙으면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좀만 더 화이팅 할게요 자 마지막 어, 너무 잘하셨어요 와, 겨드랑이랑 가슴 쪽에 힘이 들어가시면 돼요 자 바로 반대로 가겠습니다 동일하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겨드랑이의 힘을 최대한 주어보도록 할게요 엉덩이 아래 뒤꿈치 라인 맞춰주시고요 자 위에 있는 손은 가슴 가까운데 그리고 아래에 있는 손은 그냥 편하게 아무데나 두셔도 돼요 자 그대로 천천히 바닥 보면서 올라올게요 후 이렇게 10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! 하나! 후, 자 위에 있는 손으로 가슴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힘을 느껴보시면서 해볼게요 잘하시고 있어요 후, 이 동작 너무 힘드시면 내랑님을 따라해주시면 돼요 내랑님 잘하고 계시죠? 네+ <웃음> 네 저는 좀 힘드네요 자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후. 자 위에 힘 겨드랑이 힘 손바닥 최대한 바닥 밀면서 후. 자 마지막 하나 어이 옷도 힘든데요 너무 잘하셨어요. 여러분 잘 따라해 주셨나요? 지금 가슴이 막 힘이 들어가고 열이 나는 게 느껴지신다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음. 괜찮으신가요? 네 저는 쉬운 버전으로 했는데도 조 음. 당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근육통이 바로 생기고 뻑적지근 하신 분들은 레전드 상체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 이거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개 했으니까 내일도 잊지 말고 10개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옆까지! 쭉 한번 눌러볼까요?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척추 길게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상체를 어. 왼쪽으로 보내볼게요 할수 있어요! 후!